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밀당이라는 것은 참 재밌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수 있는데요. 간혹 밀당을 하다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밀당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고수의 밀당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밀당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상대를 대할 때마다 조금은 시크하게 행동을 한다든가 조금은 새침하게 행동을 해서 내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끔은 또 내가 잘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에게 완전히 나라는 사람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또 상대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밀당이겠죠 예를 들면 톡을 할때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톡을 하게 되는 경우 내가 더 연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때까지는 연락을 안 하겠어 라는 밀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마무리 멘트로 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이 없는 경우 내 기분이 조금 언짢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밀당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읽고 나서도 한참 뒤에 톡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요참 재밌기도 하고 귀여운 짜증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요 과거에 했던 그 밀당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나에게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연애 초기에는 요그 마음을 나한테 완전히 가져오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올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점이 지나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밀당이 요 다툼의 원인이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별할 때 확실한 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떠난 증거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밀당의 방법은요 잘 되면 좋은 건데요 안 되면 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수의 밀당은 어떨까요? 고수의 밀당은 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일반적인 밀당은 상대의 마음을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면요 고수의 밀당은 요내 마음을 조정해서 상대가 나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반적인 밀당은 요 나를 조금씩 가려서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고수의 밀당은 요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되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마다 더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 적은 없지만 상대가 나에게 더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수의 밀당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친구를 동반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과 가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여자친구의 이 발언만 가지고도 요 연인끼리는 싸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여자들끼리만 클럽에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 머릿속에는 요내 여자친구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클럽에 갔을 때 다른 남자들이 내 여자친구에게 어떤 작업들을 해올지를 상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여자친구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좋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밀당을 하려고 던지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밀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는요, 보내줘도 싸우게 될 거고요, 안 보내줘도 싸우게 될 거니까 여자친구가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고 가구 안 가고를 떠나서 그 발언을 한 자체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수의 밀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여자친구를 요 클럽에 보내줄 거예요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고 해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요 나를 신경 쓰면서 불편하게 놀까봐 오히려 잘 놀고 오라고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라고 배려를 해주면서 끝나는 시간만 대충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여자가 밀당을 시작한 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자가 밀당에 말려들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자가 밀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었다면 남자가 자기 제안을 듣고 조금 조바심이 나거나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 스트레스를 잘 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했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가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는 라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뭔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하거든요 밀당을 시작한 건 분명 여자인데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네요 여자는 결국 친구들과 클럽에 갔고요 새벽까지 정신없게 놀았어요 그런데요 클럽에서 새벽까지 노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단한 번도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어요 혹시 톡이 왔었나 싶어서 돌아봤는데 톡이 온 것도 없거든요 사실 클럽에 가기 시작할 때 여자는요 남자친구가 중간중간에 전화를 해서 카톡을 해서 나를 귀찮게 할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게 확인되는 그 순간에는요 나를 믿어준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한편으로는요 남자가 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들기도 시작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혹시 내가 클럽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에 이놈은 다른 여자랑 다른 곳에서 뭔가 또 재미난 것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에서도 요 남자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여자 혼자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이때부터 슬슬 여자는 서운한 감정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남친에 대한 괘씸함이 커졌으니까요. 전화도 한번 없었고 톡도 한번 없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클럽에서 다 놀고 나왔을 때쯤 약속한 시간이 됐을 때쯤에 남자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남자친구가 클럽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처음에 몇 시쯤 끝나는지 정도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도 조바심이라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놀라고 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나를 데리러 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호감이 급 상승하게 되겠죠 내가 클럽에 갈때 남자친구가 했던 잘 놀고 오라고 스트레스 마음껏 풀고 오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클럽에서 신나게 놀면서도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그 기분들이 내 남자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더 크게 고마워지겠죠 그러면서 이 남자는 정말 자존감이 높아서 앞으로 어떠한 소소한 문제들이 생겨도 나하고 크게 충돌을 만들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남자도 요 여자가 클럽에 가 있는 동안에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수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과 클럽에 가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요 이 상황은요 잘해봐야 다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겠죠 이렇게 자기는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여자친구와의 밀당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친구로부터 더큰 점수를 얻는 계기로 만들었네요 남자는요 밀려고 민 것도 아니고요 당기려고 당긴 것도 없어요 여자 혼자 밀리고 당겨지고 한 결과를 만들게 됐죠 클럽에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한 부분과 클럽에서 노는 동안에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여자는 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친구가 마지막에 자기를 데리러 온 부분 때문에 자기가 신나게 놀수 있다는 배려를 받았을 거고요 늦은 시간에 자기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의 자상함 때문에 스스로 당겨지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을 보고요 제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요 제 여자친구는 클럽 죽순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배려를 계기로 내 여자친구의 진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밀당은 요 연애 초반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기싸움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면 고차원적인 밀당은 요 연령을 불문하고 연애 시기에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고요. 일반적인 밀당은 요 상대에게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쟤는 원래 저렇게 행동해 하는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에 고수가 사용하는 밀당은요 나라는 사람에게 뭔가 더큰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자꾸 상승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고차원적인 밀당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이렇게 뭔가를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그런 밀당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에 설레임이나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요 이렇게 고수의 밀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라도요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앞으로 그런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밀당보다는요 좀더 멋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밀당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